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헬로윈이었던 29일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헬로윈 인파 압사 참사에 따른 사망자가 30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쓰러졌다. 29일 밤부터 30일 오전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태원 압사사고가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데에는 길목이 언덕처럼 경사진 데다 폭까지 좁은 골목길에 수만 명의 인원이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데요 이날 이태원 일대에는 경찰 추산 10만 명이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노마스크 헬로윈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자 미처 손쓸 결을 없이 순식간에 당했다는 것인데요 경찰한 관계자는 SBS 뉴스를 통해 현장, 도로 자체가 미끄러운 데다 술과 액체류 등이 바닥에 뿌려져 있어 사람들이 더욱 쉽게 미끄러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곳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뒤편 번화가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대로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이며 이 길은 폭이 4m 내외로 성인 5, 6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데다 경사가 큰 내리막길이었다고 합니다. 전날 밤이 길에는 헬로윈을 맞아 이태원을 찾은 수만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번화가와 대로변을 잇는 삼거리 길목이다 보니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이태원역에서 나와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동선이 덮쳤으며 여기에 골목 곳곳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려는 사람들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길의 안쪽은 해밀토 호텔의 외벽이어서 그야말로 사람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전날 밤 10시 15분경 이 길에서 시민 중 일부가 갑자기 넘어졌고 이내 사람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참변을 피한 생존자들은 공통적으로 누군가 넘어지면서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나 특정 업체의 행사장에 몰렸다는 등의 결정적 계기보다는 그저 순식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헬로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왔던 유명 연예인 등을 보기 위해 인파가 더 몰려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일부 사람들은 살려주세요를 외쳤지만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골목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몰린 데다 도로변 차량도 꽉꽉 막혀 당시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구조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보민호처럼 쓰러진 임파소 아래에 깔린 피해자들을 빼내려고 했지만 사람과 사람이 뒤엉키며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이들을 한 명씩 맡아 사활을 당해 심폐소생술 CPR을 했다는데요. 그러나 심정지 호흡곤란 환자가 300명 가까이 나오자 인력이 부족해 주변 시민들까지 가세해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는데요 최초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만큼 신고자나 목격자 주변 업계 관계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이태원 압사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30일 소방당국은 이태원 사고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15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는데요 소방당국은 이란, 우즈벡, 중국, 노르웨이인이 사망자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선별은 여성 97명, 남성 54명으로 집계됐으며 나이대는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파악됐습니다. 용산 소방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부상자 중 일부가 치료 중 사망하거나 치료 후 귀가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망자 인적 사항과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 유족을 지원할 계획이라는데요.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 절차와 유족에 대한 지원은 유족의 입장이 돼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며 화장시설 가동 횟수도 1 최대 60건 증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차원의 애도기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먼저 31일 아침부터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용산구도 이태원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한다고 하고 서울시 본청과 투자 출연 기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조기를 개항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에서 정부의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날 오후와 31일에도 헬로윈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만큼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는 안전관리에 보다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 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태원로 주변 10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압사사고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이태원 참사 실종신고 건수가 3580건이라고 하니 집에서 걱정할 가족을 위해 전화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며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참석했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